안녕하세요. 소론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아파트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어, 뭐 지역주택조합이나 아니면 기존 아파트나 어, 이런 걸 취득을 했을 때각 어, 사례별로 종류별로 취득시기가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게 알아두면 간단한데 모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기존 아파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초롱부동산 뒤에 있는 레전드를 샀다 그러면 잔금일이나 아니면 계약서상 우리 잔금을 치잖아요 어, 잔금 실제로 돈이 건너가는 그 잔금일이나 아니면 등기접수일이나 둘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죠 어, 그런데 어 만약에 일반 분양권을 매수를 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사용 승인이 만약에 오늘 떨어졌다고 할 경우에 혹시 거기가 미분양 그런 아파트여서 대금을 미리 몇달 전에 납부를 하면 선납 할인해주는 게 있어서 몇달 전에 잔금을 다 완납을 했어요. 6개월 전에 잔금을 완납했는데 오늘 이제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전에 미리 대금을 납부한 그 잔금일과 사용 승인이 난 오늘이나 이둘 중에 어느 날이 잔금일이냐 하면 둘중 늦은 날이에요. 사용 승인일 일반 분양권 경우에 또 반대로 오늘 사용 승인이 났는데 앞에 집을 팔아서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팔리지를 않았어요. 보통 입주 기간은 한두 달을 주잖아요. 두 달이 지나도록도 안 팔려서 한 6개월 뒤에 잔금을 쳤어요. 그럴 때는 오늘 사용 승인이 났지만 그 일반 분양권은 잔금을 친 6개월 뒤그 잔금일이 또취득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럴 경우에는 앞에 종전주택과 분양권이 분양은 받아놨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애매하게 앞에 집상고와 1년 차이 안 나게 입주일이 다가올 경우에는 심지어 연체료까지 물어가면서 잔금일을 늦게 지급을 하기도 하죠. 그날이 취득일이 되기 때문에. 사용성인일과 잔금친날 둘중 늦은 날이 취득기준일이라서 일반 분양권은. 어, 그런가 하면 초롱부동산 앞에는 대연 3구역이 있는데요 어, 그럴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 내가 조합원이다 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폭산 1구역의 도로 매물이 굉장히 또 좋은 건매 가격으로 하나 거래가 된게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 그런 조합원 입주권이다 나중에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조합원 입주권은 사용성인일이 취득기준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우리가 이제 다잘 알겠다는 거죠. 애매한 거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왜냐 이건 도정법을 적용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기존 아파트나 이런, 이런 그 일반 분양권 그도 잔금치거나 지득을 했거나 그 기준처럼 또 적용하는 것도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일반 분양권에 준해서 하는 건지 이건 도정법을 적용 안 받으니 근데 또 말은 입주권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 날짜는 그게 차이가 몇 달이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보시면요 음 이거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질의를 한 자료가 있어서 이걸 같이 공유를 해볼 건데요 질문이 어, 문서번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질리란에 어, 들어오셔가지고 질리해신칸에 어,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으로 검색하면 이런 자료들이 뜨거든요. 어, 그중에 이분도 궁금한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 요지 취득식이 언제냐? 조합은 입주권인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쨌든 회신을 바로 답을 안 주고 한 줄로 딱 답을 줬네요. 어, 서면지리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서면 인터넷 방문 상담 5팀 2735 2007년 10월 11일자에 올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이분의 질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아파트를 이렇게 하나를 샀습니다. 어, 종전주택 아파트가 하나 있네요. 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어, 이제 입주권을 승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조정으로 바뀌었네요. 중간에 어, 그리고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잔금을 친네요. 그리고 다음 진도는 이제 입주를 하셨겠죠. 어, 그리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 한몇달 뒤에 보통 이제 등기가 나옵니다. 등기필정이 등기필증 나오도록 이때 등기접수를 어, 하셨겠죠. 보무사님이. 요럴 어, 때, 사용성인일인지, 시득일이 대금청산을 한요잔금일인지 아니면 등기 접수를 했던 요 등기 접수일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건 뭐, 무슨 그거라고 해?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자, 이럴 경우에 답변 한번 보러 내려가겠습니다. 뭐라고 해놨냐? 이랬더니, 아까 관련 조문이 2007년 10월 11일자에 올라온 서면 인터넷 방문 상담 5팀 2735를 참고하라 했죠. 이걸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놨냐 이어났더니 어, 지주택은 도정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주택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모델하우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홍보관 이렇게 돼 있죠. 주택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제16조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조합을 양도한 경우 시주택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이 말이에요. 그 주택조합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의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근데 그 교부일 전에 먼저 사용승인이 났거나 뭐 사실상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러면 그 사용승인일이 취득 기준일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답을 줘놨어요. 2007년도부터 여기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챙겨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셨겠죠? 지역주택조합을 투자를 하신 경우에는 이게 내 일이기 때문에 또 꼼꼼하게 짚어보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 지주택은 40대 때 사서 60대 환갑잔치하고 들어가는 거다 뭐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활 동안은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까지만 어 소유를 해야 되고 세대주 자격 유지해야 되고 조건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적격이 나거든요. 어 그래서 그긴 세월에 이 집안채에 목숨 걸고, 걸고 메이는 것보다 아 그냥 마 다른 거를 그냥 두건세건 건 이렇게 편하게 투자를 하는 투자들을 보통 많이 하시죠. 근데 운이 좋으면 지역주택조합의 이제 조합장을 좀잘 만나면 빠르게 진행하고 가격 사기 도 가져가고 뭐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부산에도 그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치더기준일 정도는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집을 사고 팔때또 헷갈리지 않고 또잘 비과세 그 기간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간단하지만 알아두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지역주택조합 어, 승계조합은 취득기준일이 어, 사용필정교부일 그 전에 사용승인이 나면 사용승인일 아니면 사실상 먼저 집을 서라고 뭐 임시사용승인이 났다 그래서 먼저 다 들어가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임시사용승인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사용승인일 그게 취득기준일입니다 좀 다르죠? 아파트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재개발 재건축의 도정법 적용 받는 입주권은 사용승인일 일반 분양권은 사용승인일과 잔금일 중 늦은날 지역주택조합은 이것도 사용승인일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느새 밤이 됐습니다 초롱부동산 유튜브를 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주변 이웃에 또편날라도 주시고 단톡방에 공유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께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